제가 그거를 제가... 유명하신 세요 <웃음> <웃음> 나는 당신이 작은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원장님께서 직접 써신 네. 거라고요? 2019년 재작년에 쓴 책이에요. 그래서 네. 제가 10년간 그 제가 진료했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지식과 정보, 고 그리고 얼굴 관리 팁을 오? 이게 체계적으로 쓴 책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 되게 잘 팔릴 줄 알고 썼는데 <웃음> 많이 안 팔려서 뭐 지금이좀 많은 분들이 책을 <웃음> 보고 이렇게 얼굴 살에 대해서 어떤 기본 지식도 쌓고 집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법 이런 것들을 좀하셨으면 좋겠어요. 수술에 대해서는 거의 안 썼고요. 케 <웃음>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집에서 얼굴을 작게 그리고 탄력 있게 그리고 처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. 사실 이 책도 썼어요. 얼굴 관리에 대한 책은 아니고, 네. 어떻게 하면 어, 인생을 좀더 즐겁고, 어,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음 썼어요. 책이다 알고 싶습니다. 알고 싶습니다. 니다이 책도 여러분들이 기회되시면 꼭한번니 보세요. 네. 습니다요고싶습요 네. 아, 진짜요? 아, 주세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또쪽 드리겠습니다. 공권. <웃음> <웃음> <응권>. 띡띡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! 와! 와! 와!